수스와 쌍성은 2박 3일간 제주도로 셀프 웨딩 촬영을 하러 간다. 공항에서 밥을 먹는다. 너무 졸리고 배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따뜻한 카레가 들어가니 조금 살것 같다. 다 먹었다.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다. 과연 우리가 제주에서 퀄리티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제주에서의 셀프 웨딩 촬영이 시작된다. 우리는 찍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찍는다. 조금 번거롭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기다려야 하고 쑤수는 계속 뛰어야 한다. 하지만 괜찮다. 제주의 바닷물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고 백사장은 곱게도 하얗다. 무엇보다 쑤수와 함께 할수 있어 너무나 즐겁다. 우리는 수수의 사촌 형네 집 1층에서 지낸다. 근사한 브런치도 선물받았다. 여기에는 귀여운 거나 송아도 산다.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많다. 그래도 렌트카를 빌려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아침부터 오름에 오르다가 싸운다. 너무 높다. 메밀꽃을 기대하며 찾아갔지만 메밀꽃은 없고 까마귀만 있다. 비도 부슬부슬 온다. 풍경이 예쁘다 사진도 잘 나올 것 같다 목장 옆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참 부드럽다 촬영을 하다보면 끼니를 챙겨 먹기가 힘들다 사촌형이 추천을 해준 청춘 재면소다 면발 하나를 먹어보는데 띠용 탱글탱글하다 쫄깃쫄깃 떡인줄 알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눈을 감으면 제주의 풍경이 아른거린다. 이틀 동안 재워주고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신 사촌 형과 소라 언니께 감사하다. 귀여운 거나 송아도 다시 보고 싶다. 서울로 돌아가면, 둘다 일을 다시 구해야 한다. 아마 당분간은 하루 종일 일해야겠지. 그래도 즐거웠다. 행복했다. 무엇보다 수스와 함께여서 잘할 수 있었다. Thank <laughs> you.